이곳도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는데요. 과연 여기는 무엇을 체험하는 곳일까요? 이 작은 책한 권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. 바깥으로 나오게 접어 주십니다. 나만의 책 만들기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선생님과 책 만들기 체험을 하는 곳이군요.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의 과정을 안다면 아이 책한 권의 가치가 얼마나 더 큰가도 알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또 직접 책을 만듦으로 해서. 얘들이 잡고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된 각종 도구를 활용해서 정성껏 책을 만들고 있는 우리 친구들. 재밌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았고 좋은 경험된것 같아요. 책도 만들고 그 내용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우리 꼬마 작가님들. 너무 힘들었어요. 발질하는 네. 네. 음, 거예요. 네. 들 마지막에 발질지고 <웃음> 난리 났어요. 발질하는 거 말고 다른 보여요. 건 없었어요. 네. 수술. 느껴지는 촉감이라든가 손끝에 접혀지는 종이 느낌 그리고 인쇄되어 있는 모철의 뭐 느낌이라든가 색감, 시각적인 자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. 그런 과정을 다 겪고 한 만화가 완성이 됐을 때 스스로 느끼는 성취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책이 지루하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도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이곳 서울국제도서전으로 놀러오세요.